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홍대에 초밥 먹으러 가요. 뭐야, 장갑. 장박... <웃음> 지금 장갑 뜯고 아니야, 근데 손이 좀 싫어가지고. 핫팩 갖다 줄걸 그랬나? 아 잠깐, 만 냄새 나. 무슨 냄새 나? 쓰레기 냄새 나. 아까 저기 지나가 쓰레기 냄새 나. 그때 생각했어, 나 그때 어. 노량진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어. 내가 그때 감기 걸려서 설탕을 계속 먹었단 말이야. 딱 노량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 쓰레기냄새가 너무 나는거야 어. 기침을 했는데 헛구역질이 나는거야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쓰레기냄새 때문에? 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는거네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입에 있던 설탕 떨어졌어 <웃음> 됐네. 응, 그니까 예쁘지. 예쁘지? 입술이 너무 없. 어 입술도 한번 바르려까 짜잔. 내가 좋아하는 거잖 내가 발라면 너만. 발라볼까? 아 지금은 좀 창피하니까 안안 돼. 왜안 돼? 발라봐. 여, 아니야 여기서 바르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 오세요오세요오세오 오시오. 오세요. 토요일 토요일 밤에. 어. 국는아니적국적국적국적하네국적국적저 북적북적. 북적북적. 사람도 기다렸어 나도 기다렸어 <웃음> 어, 나는 퇴기절리님니는얼굴 <웃음> 지쳤어요 얼굴이 얼굴이 지쳤다고? <웃음> 네. 피곤해서 그래 얼굴이 완전 어 어제 6시까지 부업 시간에 업무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게임 재밌게 잘 하셨잖아요 <웃음> 맞아 거의 다 왔어. 봤는데 여기 코너만 돌면 돼. 홍대 이쪽 라인 이번 출구는 처음 나와 본것 같아. 너 이쪽으로 와봤어 한번? 아 아니 이쪽은 안 와본 것 같아. 그렇지, 나도 여기 어, 처음 와본 거. 아 그냥 방어방어 음, 하나랑 음룡 한번 네? 씻어 넵아 머리가 불편한데 머리 기 돌이를 왜? 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좋다. 어? 지금 안먹어서 내려온 거야 <웃음> 좀 귀가 덮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를 꼭 자자 뭐해?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나이 먹으면 안 돼? 어안돼 기다려 너 데이트 처음 해봐? <웃음> 진짜 사장님 <웃음> 나는 연어 먼저 간장은 필요 없어 근데 와사비에.. 와사비 난 간장 안 찍어 먹었어 응? 야너 응? 이거 면단어 집에 응. 고구마 쏙피게 나왔어? 맛있어? 이 응. 네 오생일 표정이야?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 와사비 좀 네? 아. 해짱맛있야 너무 맛있어 하나 더먹어봐겠어 너무너무하고요. 너이 반짝반짝한 게 진짜 맛있겠어 를 다져놓은 거거든요. 손치 잡고 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다져놓은 건데 그거를 팔을 섞으면 내기도로라고 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군대장. 짠짠 나단. 짜. 표정을 못 표현해. 못 나겠어. 못 나겠어. 다섯 글자로 표현해봐요 졸라 맛있어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방어, 여모, 뭐 생선이 다른 생선을 쓰는 것 같아 되게 탱글탱글해 응.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더 사주세요 치... <웃음> 쫙 왜요? 어이없어 왜? 가자 붕어 치라러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나 추워서 불 빨개졌어. 그래? 인적, 이렇게 하면 여기 굳은 느낌 나. 아 근데 너무 추운데? 야. 어? 누나만 믿고 따라오래매. 나길 몰라. 그냥 간 거야. 아이씨. 블랙 미피티. 들어가봐. 아 열한 그래. 시까지. 안녕하세요. 안 <웃음> <웃음>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했어요. 저희 그럼 블랙 밀크티 하나랑 얼그레이 밀크티 하나요다 따뜻하게 드요 아니요 저도 시원하고 둘다 아이스래요 그, 그 밑에 티... 젤리 드는 거아 버블티 들어.. 버블 들어 버블티는 네. 지금 한 잔만 드세요 아 그러면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음, 사진 가게야? 어, 인, 인스타 게 <웃음> 어떤 인스타냐성 주와 게임송. 게임송. 나임송 게임송. 게임다담아송지않을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송. 게임 아니야. 왜? 나안 먹었잖아. 너만 입이야? 응. 나도 입이야. 단추. 달달 달달. 아 어, 이제 나왔는데, 아 어, 날씨 너무 춥네요. 추워요 그치? 추워요. 너무 추워. 버블티가 근데 너무 맛있었어. 응. 아니. 나 혼자 다 빨아 먹고 <웃음> 나가. 나갔... <웃음> <웃음> 아니, 짜증나 근데 나, 나 말고 다른 남자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야 음. 맨날 지금도 다 먹고 이제 가재 나 먹고 있는데 어, 원래 그러잖아 그리고 짜증나면카페가자 이러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가서 음,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면서 가는 건데 진짜 카페 가서 음료 먹고 자 이제 가자 이래 <웃음> 짜증나 <웃음>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어. 있잖아 일단 음료수가 맛있, 맛있어서 카페에 가잖아 아니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앉아있으려고 엉덩이 붙이려고 가는건데 붙 엉덩이 붙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자! 그저. 이렇게 먹고 뭐, 가자! 짜증나 아 어, 귀여워 이거보다 딸기코야 딸기코 아 나는 나는 딸기코 아니야? 어 딸기코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딸기 코, 딸기 코 아니야. 핑크 코야 너는. 그래? 아, 돼지코. <웃음> 뭐 <돼지코야. 웃음> 돼지 코. 뭐 돼지 코야? 개어이 없네. 돼지 코 핑크색. 이너 딸기 코야. 너 돼지 코야. 아니야 나는 돼지. 코너 돼지, 돼지 주먹 코야. 나 힘들어서 지금 피곤해진 거 보여 얼굴? 어. 완전 못생겨졌어. 네, 드디어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너무 힘들다. 날씨가 추우니까 확실히 야외 촬영하니까. 헤어져 야이, 지 이게 뭐야? 이거 <웃음> 노래가 지금 굉장히 맞춤형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소야 <웃음> 마트에서 이제 마트 다니면서 나오는 아. 소리 같아. 진짜 아, 뭐야 눈물처럼. 아, 아무튼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안녕. 안녕.